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챕터 5장입니다 그동안 우리 챕터 1장부터 4장까지는 파트 1으로 컴퓨팅 사고 이론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챕터 1장에서는 IT기술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봤구요 챕터 2장에서는 컴퓨터의 이해와 정보의 표현. 어, 뭐, 이진법, 시진법, 그런 게 나왔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챕터 3장에서는 컴퓨팅 사고와 문제 해결. 자, 컴퓨팅 사고를 정의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컴퓨팅 사고, 지넷 위잉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었고요. 자, 그리고 컴퓨팅 사고의 구성 요소 4가지도 챕터 3장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추상화, 분해, 패턴이식 알고리즘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챕터 4장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죠 자 그러면서 어,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 좀 알아봤구요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 뭐 자연어 플로우차트 순서도 의사코드 의사 의사코드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여러가지 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저급 언어 그리고 사람들이 어, 인식하기 쉽게 만들어진 언어를 고급 언어라고 까지 이야기 했었습니다 아,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대표적으로 C 언어 Java 어, 뭐그 파이썬 뭐 그런 언어들을 주로 많이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로 쓰는 언어는 고급 언어라고 이야기 했었고 고급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시켜 줘야 한다 그래서 번역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챕터 5장입니다. 스크래치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자 오늘부터 자, 파트 2가 되겠습니다. 파트 1까지는 자 이론적인 설명 부분이었고요. 파트 2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는 자, 그런 실습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그 중에 첫 번째 파트 자 챕터 5장 스크래치 기본 사용법. 자 스크래치가 어떤건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오늘은 자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입니다 자 오늘은 자 스크래치를 소개할 거고요자 그리고 스크래치에서 사용하는 블록들을 어, 간단하게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스크래치가 뭘까요 스크래치 자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스크래치 아, 스크래치는 대표적인 교육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어... 자 코딩을 처음 해본 사람들은 뭐 C나 뭐 자바 어, 이런 고급 언어를 배우기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어떻게 흐름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쉽게 이해하고 음, 다양한 것들 우리가 경험해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스크래치 입니다 좀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 이 스크래치는 미국의 MIT 공대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어, 스크래치만 있는게 아니라 스크래치와 반대 개념으로 국내 네이버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자, 그것을 엔트리 라고 합니다 자, 뒤에 다시 나오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어, 교육용 소프트웨어 자 스크래치를 가지고 어, 코딩의 원리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자, 스크래치를 실행하는 방법을 익힐 거고요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래치 블록의 종류와 그리고 기본 조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스크래치 실행부터 프로그램을 작성한 후에 저장하고 불러오고 자 그리고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의 전체 과정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경험해 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어 앞에 보시는 화면에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줄여서 EPL 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용도가 아닌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한 도구적인 성격의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실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용도가 아니다 자 우리 컴퓨팅 사고가 뭐라고 했습니까 컴퓨팅 사고를 왜 배워야 한다고요 프로그래밍을 잘 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라고 했죠 프로그래밍을 잘 하기 위해서 컴퓨팅 사고를 배우는게 아니고 컴퓨터 관점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컴퓨팅 사고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논리적인 사고 창의적인 사고 컴퓨터를 베이스로 한 다양한 문제 해결을 해보자 자,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종강되는 학기까지 자 여기 나와 있는 자이 고양이 그림 보이시죠? 고양이 야옹이자 이것이 바로 스크래치입니다. 스크래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종강할 때까지 이 스크래치를 가지고 우리가 코딩을 해볼 거고요. 간단하게 뭐 게임도 만들어 볼 거고요 간단하게 어떤 이동되는 거뭐 동작되는 거 그런 거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크래치는 여기 도메인에 보면 MIT라고 되어있죠 MIT 공대에서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중심에 코딩을 가르치는 전세계 나라는 스크래치로 좀 많이 하고 있다 뭐그 정도 뭐 이해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스크래치처럼 우리나라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없을까 아 여기 보시면 엔트리 라고 되어있죠 엔트리 자, 국내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블록을 가지고 조립하여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이고요 뭐 센서보드 아두이노 햄스터 로봇 등 하드웨어를 연결해서 제어가 가능한 엔트리와 스크래치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블록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서 아, 어, 여기도 있네요 블록을 가지고 조립한다 자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퍼즐게임 해 보셨을 겁니다 블록 같은 것들을 쌓아서 로버트도 만들어 보고 어떤 성 같은 것도 만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 블록이에요 블록을 끼어 맞춰서 하나의 완성된 결과물을 만드는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스크래치 엔트리.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휴대폰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뭐라고 합니까? 자, 그냥 앱이라고 하잖아요. 간단하게 앱. 음. 자, 이 앱을 간단하게 어, 개발할 수 있는 자, 이런 블록형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앱 음. 인벤터라고 하는 애트리와 비슷한 개념의 앱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도 있다고요자 여기 보시면 파이썬 이라고 되어 있네요 파이썬 실제로 구글에서 개발해 사용할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테스트 기반 언어 이지만 문법이 간결하고 읽고 쉬우며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언어가 자, C라고 했습니다 두번째는 뭐라고요 아, 자바라고 했습니다 세번째가 네, 파이썬까지 순위가 올라왔습니다 자, 이 파이썬은 제가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언어 번역기가 필요하다 고급 언어에서 저급 언어로 번역하기 위한 언어 번역기가 필요하다 C나 자바는 컴파일러에 해당하는 언어입니다 컴파일러 전체 다 소스코딩 하고 그것을 한번에 해석한 다음에 실행하는 언어 번역기 파이썬은요 어디에 해당되요 인터 프리터에 해당합니다 한줄 읽고 해석하고 한줄 읽고 해석하고 실행하고 그래서 그 우리 같은 초보들은 시나 자바를 배우는 것보다는 한줄 읽고 한줄의 한, 그러니까 한 줄의 명령을 입력하고 결과를 바로 볼수 있는 자 이런 파이썬 같은 언어가 우리가 배우기도 쉽다라는 거고요 자, 이 파이썬도 어이 스크래치나 엔트리처럼 어떤 블록 모양으로 끼워 맞추는 조립하는 그러한 언어는 아니지만 파이썬은 여기 보면 테스트 기반 언어라고 했습니다 직접 명령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 시나 자바처럼 뭐 복잡하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어떤 코딩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많이 학습하는 많이 이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어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주로 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코딩을 코딩의 원리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그 이외에 뭐 코드 ORG 아니면 뭐 코드 아카데미 자 이런 사이트 주소가 있죠 어 사이트 주소 어 플레이 어. 자 이런 데 가면 다양하게 어 우리가 어떤 코딩을 쉽게 접근해 볼수 있는 그래서 사용해 볼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러한 교육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는 뭘로 한다고요 음 예, 고양이로 한다고요 고양이 고양이 야옹이 자, 우리 책이 없는 겁니다. 자, 프로그래밍의 세계와 나누는 첫 번째 대화, 헬로우 월드. 자, 이것은 뭐냐면, 어, 우리가 자바를 배우든, 시 언어를 배우든, 아니면 뭐 파이썬을 배우든, 가장 쉽게 결과물을 얻는 소 어, 프로그래밍이 트프 있다면 바로 이 헬로우 월드예요. 헬로우 월드를 출력해 보세요. 어떤 어떤 어떤 명령을 이용해서. 결과로 헬로 월드를 출력하세요 자 그럼 이 헬로 월드를 출력하기 위해서 어떤 문장이 필요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자 인포트로 해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자이 복잡한 문장들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자바 언어입니다 자바 언어로 자바 언어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입력을 해야지만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복잡하죠 그래서 자바는 좀 배우기가 어떤 쉬운 그런 언어는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include i n t main 이렇게 되어 있어서 프린트 출력하세요 뭐를 hello world를 자이 언어는 c 언어입니다 자바 보다는 그래도 c가 훨씬 코드가 간단하죠 자 여기 보시면 프린트 hello world 라고 되어 있네요 딱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한줄 얘는 뭐예요 파이썬 언어입니다 파이썬 Python. 파이썬은 제일 간단하네 그렇죠? 어. 자 여기 자바와 C언어는 컴파일링 언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임포트에서부터 여기 어, 닿는 문장까지 이주 중에 한군데라도 뭐 오류가 있으면 실행할 수가 없다고 C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실행할 수 없습니다 어? 그러나 파이썬에서는 인터프리터 언어고 한줄 읽고 해석하고 실행하는 그런 언어기 때문에 단순하게 프린트 하고서 헬로 월드만 찍어도 결과물이 바로 출력이 된다고요. 자 여기 이상한 그림이 있습니다. 클릭했을 때 뭐를? 자이 녹색 깃발을 클릭하게 되면 뭐해라? 헬로 월드라고 말하세요. 자이 노란색 블록과 이 보라색 블록 블럭, 각각의 블록인데 이것을 자이 홈에 맞춰서 끼운 겁니다. 이 블록을 조립한 거예요. 얘가 뭐라고요? 스크래치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바나 신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명령들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파이썬도 아 프린트가 출력하는 명령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스크래치는 자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다고 클릭했을 때 하나의 블럭 말하기 하나의 블럭 자 무엇이라고 말할까 여기다가 그냥 글씨를 쓰는 겁니다 이 블럭과 이블록을 조합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래밍이 된다 아 고양이가 고양이가 말하기 하려면 어떻게 할까 고양이가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이런 블록을 조립하면 되겠네 그런 원리로 어떤 블록을 이용해서 코딩의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용 언어가 바다 스크래치다 자 그럼 우리 교재 있는 내용으로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 소개하겠습니다 자 스크래치 이해 자, 스크래치는, 자, 스크래치는 저 미국 MIT 미디어 랩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교육용 언어입니다. 자, 여기서는 다양한 애니메이션, 예술, 게임, 음악, 스토리, 투테리얼등 모두 다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즐기는 게임, 어, 뭐 여러가지 게임들 있죠. 뭐 전략게임이라든지. 자, 그런 게임, 그렇게 어떤 고품질의 게임은 만들어질 수는 없으나, 그래도 어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뭐 핑퐁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먹이를 먹는 양육시키는 게임이라든지 어, 아니면 어떤 간단한 퀴즈라든지 어떤 피아노의 어떤 건반 건반을 눌렀을 때 음이 나오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스크 스크래치, 스크래치에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도 할수 있어요 공유도 할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스크래치 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내 결과물을 봐서 조금 더 어드바이즈 해줄 수도 있고요 부, 내가 작업하다가 부족한 거는 다른 사람의 결과물을 통해서 벤치마킹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스크래치는 미국 MIT 미디어랩에서 만든 자, 프로그래밍 교육용 언어 다 자, 스크래치는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어떤 능력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논리적으로 추론하기 다른 사람과 협동하기 이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컴퓨팅 사고 코딩 원리를 배워서 정말 전문가처럼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이 과목을 배우는게 아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다른 사람과 협동하고 어떤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자이 교육을 받는다. 자, 스크래치의 교육 목표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스크래치를 배우는구나. 음, 복잡하고 어떤 화려한 그런 게임은 만들 수 없지만, 아, 그래도 내가 어떤 피아노 건반을 어떻게 한번 생각해봐서 키보드 뭐 어디를 눌렀을 때 도음이 나오고 어디를 눌렀을 때 솔음이 나오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구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교육용 소프트웨어다 자 스크래치의 특징입니다 자 이것은 스크래치 언어라고 이야기하고요 스크래치는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개념을 익히고 이를 간편하게 실습해 보므로써 프로그래밍에 흥미를 느끼고 학습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 스크립트는 뭘까요? 컴퓨터 분야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따라야 할 규칙 또는 명령을 적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자,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는 규칙과 명령이 있어요. 그렇죠? 어, 그것을 적어 놓은 것을 스크립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스크래치에는 스크립트를 적용할 대상으로 뭐 스프라이트라는 게 있고요, 연기자와 그리고 무대라는 배경인 장소가 포함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기 왼쪽에 보시면 어뭐 고양이 뭐 고양이가 날라다니는 거 캣투 뭐 캐처. 자, 여섯 개 그림이 있는데 이거 이외에 실제 스크래치에 들어가면 많은 종류의 스프라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 우리는 다 스프라이트라고 해요. 스프라이트. 자, 그리고 아틱, 베이스볼, 베이스볼2, 뭐, 바스켓볼, 뭐, 비치, 말리부.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배경입니다, 배경. 즉, 무대, 스테이지예요. 즉, 여기 고양이가, 고양이라는 스프라이트가, 자, 여기 비치, 말리부. 자, 이 배경 위에서 어떤 동작을 하겠다. 그러면, 고양이라는 스프라이트와, 자, 비치, 말리부라는 무대. 스테이지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스크래치의 특징. 블록형 프로그래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스크래치는 제공된 다양한 블록을 이용해서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블록을 조립하듯이 스크립, 스크립트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블록이 뭐 지쪽 보기 뭐 얼마만큼 움직이게 뭐라고 말하게 이런 것들이 다 블록 이에요 그리고 블록 마다 색상이 다 다릅니다 자, 좀 이따 보시면 좀더 이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고양이는 스프라이트 고요이 쥐도 스프라이트 입니다 이 고양이라는 스프라이트가 쥐라는 스프라이트로 지쪽 G쪽 보기니까 지쪽을 바라보는 이런 명령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고요 자, 지쪽 방향으로 10만큼 이동하기 지를 보고서 야너 거기서 라고 외치는 음. 이런것들이 다 뭘로 되어있다 블록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블록의 어떤 의미와 기능과 그런것들만 알면 정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의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스크래치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에 필요한 스프라이트를 추가하고요 전체 작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프라이트를 추가합니다. 자, 이 스프라이트를 어느 배경에 달 건데, 아, 자, 배경 선택하고요. 자, 소리 늘 거니 소리 추가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스프라이트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바나나를 주워 먹었다. 그러면 바나나를 주워 먹는 어떤 사운드 그런 소리를 추가하겠다는 라 거예요. 스프라이트의 모양, 그 무대 배경, 소리 등을 원하는 형태로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동작을 취할 거냐 스프라이트 무대 각각의 스크립트를 작성해 줍니다 자 스프라이트를 추가하고 무대 배경을 추가했어요 그러면 얘네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는 음, 따로따로 존재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스크립트만 만드는 게 아니라 어, 무대 배경에 관련된 어, 스크립트 만들어야 되고 스프라이트가 어떻게 움직일, 걘, 움직일 건지 어떤 소리를 낼 건지 그러한 것들도 별도의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하기 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동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좀 어렵죠 스크립트라는 것을 우리가 또 스크래치 라는 것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스크래치 화면에 들어가면 바로 해결 되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스크래치 실행 어디서 합니까 자 여기 보시면 scratch mit.edu 라고 있습니다 자, 이 도메인 주소 보이시죠 자 여기에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접속하세요 자, 웹브라우저를 띄우시고요. 자, scratch.mit.edu. 자, 참고로 이스크래치는 현재 버전이 3.0이고요. 아, 우리가 사용하는 웹브라우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있고요. 그리고 구글 크롬도 있고, 뭐, 오페라, 사파리,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여,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 인터넷 익스플로러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만든 웹브라우저 에서는 스크래치가 동작 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구글 크롬 으로 접속하시고요 구글 크롬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도메인 주소 입력창에다가 url 주소에다가 scratch.mit.edu 로 접속을 합니다 자 앞에 보시는 이 화면 들어오셨나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스크래치 MIT에서 만든 홈페이지입니다. 한번 쭉 보세요. 스크래치 어에 만들기 탐험하기 아이디어 소개 검색하는 거, 스크래치 가입하는 거, 로그인하는 거 있고요.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래치 소개하는 거, 자 부모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간단한 어드바이스 문서들 들어가 있고요. 교육자들의 스크래치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정보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집 프로젝트, 특집 스튜디오. 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다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뭘로? 스크래치로. 스크래치는 만들어서 지금 쉐어링 공유한, 공유하는 것들이에요. 뭐, 여기 보시면 특집 프로젝트 해가지고 좀더 전문가다운 어떤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결과물들이고, 그 이외에 뭐, 요런 것들, 다 개인이 스크래치를 통해서 만들어, 만든 겁니다. 그거 다 우리가 공유해서 보는 거예요. 사,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젝트, 이거 한번 볼까요? c o n f 프로젝트를 불러와서, 실행시키면, 자, 녹색 깃발 있죠? 녹색 깃발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런 애니메이션들이 흘러나옵니다. 뭐 음악도 나오고요. 물음표가 하늘 위로 올라가고요. 자, 얘는 뭘까? 게임이네요. 점프, 점프, 점프. 자, 방향키를 이용해서 어,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을 만든 거예요. 자, 멈추겠습니다. 자, 이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멈추기고요. 어, 녹색 깃발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 거고. 자 이것을 오른쪽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스크립트 복사가 있습니다. 아, 스크립트 보기가 있죠. 스크립트 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코딩이 된 겁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이 여러분들 이 보시는 이 화면이 스크래치에서 만들기 화면이에요. 만들기 화면. 자 왼쪽에 뭐 이상한 뭐 파란색, 보라색, 뭐 녹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블록입니다블록을끼어 맞춘 거예요자 클릭했을 때라는 블록에 얘를 끼어 맞춘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완성문을 만든 거고 자요 오른쪽에 보시면 플레이어 스프라이트 17뭐 플랫폼 스프라이트 2 이런 것들 있죠 자 얘네들이 다 스프라이트 입니다 즉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적용되어 있는 스프라이트들이에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무대라고 있죠 무대 자 얘가 스테이지 즉이 스프라이트가 움직이는 이 활동 범위의 어떤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자 스크래치는 스크래치는 공유할 수 있다 내가 만든 어떤 이런 게임들을 상대방과 공유를 하고 그리고 자, 이런 블록들을 서로 공유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현재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자 여기 스탑 신호를 받았을 때이 동작은 어떤 거냐면 여기 플레이어 1에 해당되는 스크립트예요 스프리트 17 이라고 되어있죠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 17을 클릭하게 되면 자 여기 소스가 달라집니다 스크리, 스크립트가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스크래치는 어떤 스프라이트에다가 어떤 동작을 주느냐 그리고 그것을 다 조합하게 되면 하나의 게임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어, 원상복귀해서, 자, 스크래치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자, 스크래치 화면에 접속하시고요.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스크래치 가입이 있습니다. 스크래치 가입. 자, 클릭하셔서, 자, 간단하게 사용자 이름 만드시고요. 비밀번호 입력해서 다음 버튼 눌러서 여러분들만의 이름으로 자, 스크래치에 가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해주세요. 사용자 이름 만들기. 자, 사용자 이름, 실제 이름. 어, 어떤 닉네임 같은 거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합니다. 다음 버튼 클릭하셔서 다음 다음 다음 그 절차대로 스크래치에 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 스크래치에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하시게 되면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되어있어요. 자, 제거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자 로그인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됐는지 확인하시고요자 되셨습니까 자 되셨으면 잠깐만 우리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scratch.mit.edu <웃음> scratch 홈페이지고요자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IE 에서는 스크래치 3.0 이 지원되지 않는다 라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제가 캡처 받은 이미지가 우리 홈페이지를 간단하게 캡처 받은 겁니다 자쭉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번째 만들기 만들기를 클릭하면 스크래치를 프로그래밍 할수 있는 환경으로 이동이 됩니다 자 이따 다시 볼게요 자 두번째 탐험 하기 다른 사람들이 만든 스크래치 프로그램들을 볼 수가 있는 곳이고요. 아이디어는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의 방법을 교육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래치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곳이고요. 자, 소개는 스크래치의 어떤 교육 목적, 개발 그룹 등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 그러한 정보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영역은 검색이네요. 어, 스크래치 이용자들의 프로젝트, 그리고 스튜디오들을 어, 검색하는 거고요자 여섯번째 스크래치 가입 자 여러분들 이 지금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번째 로그인 까지 했습니다 여덟번째 만들기 시작하기 있죠 만들기 시작하기는 우리 1번과 같은 기능입니다 좀더 어, 직접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하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가입하기는 얘랑 똑같은 거지 그쵸 자, 열 번째, 비디오 시청하기는 짧은 스크래치 홍보 영상을 보여주는 것. 열한 번째는, 자, 스크래치에 대해서 소개 메뉴와 같은 기능이고요. 스크래치 소개하는 거고요. 열두 번째, 부모는 부모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곳. 열세 번째, 교육자는 교육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다음 화면. 자, 이런 화면이 나왔습니다. 자, 이 화면이 스크래치를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는 화면인데요. 자, 우리 다시 자, 브라우저로 들어가겠습니다. 브라우저. 자, 저는 회원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제 계정이 여기 나타났고요. 자 상단에 보면 스크래치 로고가 있고요. 만들기, 탐험하기, 아이디어, 소개, 검색 버튼이 있습니다. 자. 어, 스크래치를 사용하는 방법은 자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개 다 지원을 합니다 온라인은요 지금 여기 우리 우리가 이 사이트에 이 사이트 접속을 해서 이 페이지에 들어왔잖아 그리고 자 인증을 했죠 여기서 만들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스크래치를 코딩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스크래치를 사용하는 방법 두가지 첫번째 온라인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온라인에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왼쪽에 보시면 동작 형태 소리 이벤트 제어 자 여러가지 범주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벤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자 이벤트가 노란색 돼 있잖아 자 그래서 노란색에 관련된 자이한 8개 정도의 블록이 있습니다 이 8개가 이벤트에 관련된 블록들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구요 여기 동작은 파란색으로 되어있잖아 그럼 동작은 이 파란색의 기능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아 얘네들은 다 동작 모드구나 아 얘네들은 형태가 어 보라색은 형태네 자주색은 뭘까 어 소리에 관련된 블록이네 제어는 컨트롤 주황색입니다 자 감지는 무슨색이에요 자 그리고 사칭 연산하는 그린 색상 어떤 변수에 관련된 것들은 진한 주황색 돼 있고요 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블록을 만들기 위한 어, 자 이런 다홍색이라고 할까요 자 이런 각각의 색상으로 우리가 블록의 위치를 찾아갈 수 있다 자 이벤트 한번 눌러 볼게요 이벤트 클릭했을 때 한번 눌러 볼게요 자 클릭했을 때를 마우스로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 앤 드롭 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자 이벤트 이벤트를 클릭하시고 이벤트 밑에 있는 클릭했을 때를 마우스로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쭉 이동 하시는 거예요 클릭했을 때즉이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어떤 동작을 할 거냐 자 우리 동작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왼쪽에 동작 동작에 보시면 첫번째 뭐가 있습니까 10만큼 움직이기 있잖아 자 이거를 마우스로 쭉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10만큼 움직이기 자 얘를 다시 눌러서요 클릭했을 때 밑으로 갖다 대면 자 회색 그레이 색상이 어떤 음영색이 나타납니다 그쵸 클릭했을 때 밑으로 살짝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돼아이 조각에 붙이겠다라는 거야 마우스를 놓으세요 그러면 클릭했을 때와 10만큼 움직이가 기 붙었잖아 블럭이 조립이 된 겁니다 그쵸 10만큼 어, 움직여라 뭐를 했을때 녹색깃발을 클릭했을때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녹색깃발이 있습니다 자 얘가 플레이 버튼이에요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어뭐예요이 고양이가 자 10만큼 움직이는 겁니다 자 확인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자 이번에는 오른쪽 상단에 녹색깃발을 누르시는게 아니라 자이 블럭 클릭했을때 블럭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래도 녹색깃발 클릭한 것처럼 핀만큼 움직이는 그런 기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되셨나요 확인되셨죠 자 다시 우리 파워포인트 문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래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화면 구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환경 자첫 번째 자 메뉴 바라고 돼있죠 어디 있는 건가요 스크래치 자, 지구본처럼 생긴 거. 파일, 편집, 뭐 튜토리얼. 자, 그리고 내 아이디. 자, 얘가 이 영역이 뭐라고? 메뉴 바입니다. 메뉴 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기능들을 모아 놓은 곳이고요. 뭐 언어 설정, 파일 저장하는 거, 불러오는 거, 튜토리얼 검색하는 거 등등. 로그아웃 계정 관리까지 메뉴 바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참고로, 자, 지금 저는 여기 동작 형태, 뭐 모양, 소리의 0만큼 움직이 다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어로 되어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 언어 번역, 언어 번, 변환 작업을 하셔야 돼요. 어디서 하느냐? 자,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 메뉴 바에 지구본이 자, 언어를 선택하는 겁니다. 지구본을 클릭하시고 밑으로 쭉 내리시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자 이거 보이시나요 한국어 한국어 자 이것을 클릭하시면 아, 자이 블록들의 기능들이 다 한국어로 바뀔 겁니다 자 그렇게 작업 아 그렇게 언어 변환을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두번째 스크립트 작업창 자이 영역이죠 자 가장 큰 영역입니다 스크립트 작업창 자 왼쪽에 뭐 코드 모양 소리 각각의 탭에 따라서 이런 블록들이 나오고요 지금 코드를 누르시게 되면 동작 피, 동작 형태 소리 이벤트처럼 여러가지 블록들이 나오고요 모양을 클릭하시게 되면 어, 스프라이트의 모양이 나오고 소리를 클릭하시게 되면 스프라이트 뭐 고양이 소리를 낸다든지 어, 여러가지 소리에 관련된 기능이 이 소리 탭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블록들을 이러한 블록들을 움직여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여기서 조립하는 이 영역을 스크립트 작업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두 합쳐서 작업창이에요 가장 큰 영역입니다 자 여기서 블록을 조립하고 실행을 하면 자 여기가 바로 프로그램 실행창 입니다 자이 스프라이트가 자이 박스 내에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 창이고요 네번째 자 여기는 스프라이트에 스프라이트를 관리하는 창 그리고 무대를 관리하는 창입니다 자 여기 현재 이 무대는 스테이지에는 고양이 한 마리 밖에 없어요 자 스프라이트 지금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 보세요 고양이 얼굴 비슷한 모양 있나요 자 얘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스프라이트를 추가할 수 있는 여러가지 창들이 떠요 그래서 뭐 고양이 추가하고 쥐 추가하고 뭐 사람 추가하고 자, 여기서 이렇게 다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얘는 뭐예요 아, 배경을 선택하는 아, 무대 선택 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을 하나 선택하게 되면 이 사람이 아, 이 무대 어딘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서 배경을 선택했는데 배경이 만약에 빛이다 그러면 이 배경이 해변가 배경으로 싹 바뀌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개인 저장소 자 스프라이트를 저장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스크라이트도 함께 저장된다. 자, 다시 우리 스크래치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맨위 스크래치가 메뉴바 코드. 자 모양 한번 눌러 볼까요? 자, 이렇게 바뀌네. 그쵸? 자, 고양이가 이런 모양도 있고요. 그 밑에 모양 툴라고 있죠. 모양 툴을 한번 눌러 보세요. 어, 그러니까 모양 1과 모양 툴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 고양이가 걸어가는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 고양이한테 이두 가지 모양이 있구나. 이두 가지 모양을 응, 걸어가는 모양을 계속 반복적으로 돌리게 되면 고양이가 걸어가는구나.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다고 자 소리라는게 있습니다 자이 소리 소리 들리시죠 고양이의 야옹 그리고 이런 소리가 스프라이트마다 각각 다른 소리를 내주고 있다라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범주에 따라서 블록들이 존재하고 이 블록들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 넓은 화면에서 조립을 하시면 조합을 하면, 자, 그 조합된 결과가 이 무대창에서 나타난다. 자, 이 무대창에 고양이 한 마리밖에 없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 스프라이트 고르기 나오고요. 자, 스프라이트 고르기에서, 뭐가 있을까? 사람? 아비가 출력됐고요. 아비가 이 무대창에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무대창입니다. 배경이고요. 배경. 어떤 거 해볼까? 자, 베이스볼. 자 그러면 배경이 베이스볼 화면으로 바뀌는 거죠. 자 스프라이트는 이게 답니다 결국은 결국 스크래치는 이 블록의 어떤 기능을 이해하고 블록을 어떻게 조립을 했는고 조립을 했고 어떤 동작을 시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무대에 나타나는 동작은 딱 다르다. 여기서 어, 여기에서 어, 고양이가 사람한테 가기 위해서 어떻게 동작을 할까 고양이가 사람을 만나면 어떤 동작으로 반응을 할까 고양이가 맨 끝에 오른쪽 벽을 닿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생각한 것을 이 블록들을 찾아서 조립을 하고 조합을 하고 조합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함으로 인해서 아 이렇게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게임을 만들고 하나하나 하나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스크래치라고요 자 다시 파워포인트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쭉 쓸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환경 자 코드탭 자 아까 스크래, 자, 스크립트 영역이라고 했죠 자 코드탭은 동작, 형태, 소리, 이벤트, 제어, 감지, 연산, 변수 동작, 형태, 소리, 이벤트, 제어, 감지, 연산, 변수 그리고 나만의 블록 자 이런것들을 추가해서 이 안에 해당되는 여러가지 블록들을 이용해서 스크립트를 만든다 자 모양 탭은 스프라이트 이미지 편집과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거죠 아까 고양이가 어, 오른발이 앞으로 나간 경우 두번째 모양에는 걷는 그래서 이 두가지의 모양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고양이가 걸어가는 느낌의 어,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소리 탭은 스프라이트에 사용한 소리 편집과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자, 그러한 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